여기 좀자자자 자영광 됐어요 형들 안녕하세요 지금은 제가 어한 9시쯤에 일어나가지고 빨리 학생증명사진 메이크업을 하고 스튜디오로 가려고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요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빨리 준비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웃음> 여기 제가 준비한 화장품들이 옆에서 바로바로 쓸수 있게 이렇게 딱 대기시켜놨어요. 여기가 제일 잘 나가는 자리라서 공간이 협소하지만 오늘은 여기서 찍으려고요. 카메라도 이렇게 설치해놨고요. 이제 빨리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메이크업 하고 봐요. 화장 다 해가지고 이제 스튜디오로 갈 거예요. 너무 늦어가지고 빨리 늦었어, 늦었어. 왔거든요. 오늘 월요일인가? 월요일이라서 그런가? 사람이 없네요 그래서 브이로그 찍기가 편해요 나름 아, 밖에 나오니까 너무 좋다 여행 온 기분이에요 얼마 만에 집 밖이냐 이거 근처인데 살짝 까먹어서 길을 찾아야 될것 같아요 오늘 맨발로 왔다, 나 진짜. 아, 토끼랑 이렇게. 아, 회색 교복이네? 좋아. 아, 진짜? 진짜? 제일 작은 거 입어야 되긴 했었어. 근데, 아, 어, 생각보다는. 걱정보다는 안짠한데 엄청 타이트하다 나 옛날 학교 교복이랑 비슷한 것 같아 교복 예쁜 곳으로 갔지? <웃음> 잠가? 잠그고? 많이 잠가야 돼? 안 잠그는 거? 뭐가 나는지 모르겠어 상반신만 딱 나오는데 잠그는 게 나은 거 같기도 하고 오늘 메이크업 영상도 찍고 왔다고 엄청 일찍 일어나서 <웃음> 학생 메이크업이랑 기거리를 하지 않았을 때 피어싱은 미칠 수 없어 고양이? <웃음> <웃음> 고양이 어디있어 고양이 <웃음> 어딨지지 어디 아, 저기있다 저기있다 아! 미쳤어 <웃음>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거지? 뭐가 얼굴인지 모르겠어. 진짜 제 was so single. I was so single. I was so s i a s so single. I was so single. I was 너무 s i 피고 와가지고 먹을까 모르겠다. g l e I was so s i 이부분웨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이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분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이 어, 여기 좀다다다 자연광. 엄치안 음, 봐? 음, 음, 음, <웃음> Fight the flames of intimidation. Don't be fooled by misinformation. Fight the flames of intimidation. Don't be fooled by misinformation. Fight the flames of intimidation. 이렇게 택배를 뜯으려고 다 가져왔는데 이건 제가 사실 아까 조금 전에 뜯다가 촬영하면서 뜯으려고 가져왔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브랜드에서 보내주신 선물들도 같이 뜯어볼 건데 먼저 아까 제가 뜯다만 에스쁘아 이거는 에스쁘아에서 산 이번에 새로 나온 거 팔레트 있잖아요. 쿨톤 팔레트라고 에스쁘아에서 맘먹고 쿨톤 팔레트 제대로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샀거든요. 궁금해서 너무 예쁘다 약간 그레이쉬한 컬러들이랑 핑크 이런 색들인데, 근데 진짜 웜기 하나도 없이 엄청 쿨톤 컬러들이에요. 이거는 제가 메이크업 영상을 이걸로 찍으려고 쿨톤 분들을 위해서 구매했고요. 립스틱도 하나 샀어요. 이거를 샀는데 립스틱 노웨어 쉬폰 매트. 3호 핑크뮬리? 핑크뮬리라고 써있는데 아마 이거 제가 없는 컬러일 거예요 뭔가 발색이 공홈에서 되게 쿨해 보이길래 샀는데 어, 진짜 예쁘다 오 이런 컬러인데 팔레트랑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같이 메이크업 영상에서 쓰려고 산 거예요 아주 마음에 들었고 요거는 어. 제가 액세서리를 샀어요. 딥그로라는 곳에서 제가 옛날에 좋아해가지고 자주 구매했던 곳인데 한동안 또안 구매했다가 요즘에 오랜만에 들어가니까 예쁜 게 많더라고요. 이렇게 예쁜 리플렛 사진이 있고 아, 꼬임이 들어간 실버링이랑 진주링 제가 반지를 너무 자주 잃어버려가지고 한동안 다 잃어버려서 안 꼈거든요? 근데 요즘에 다시 약간 물욕이라 그래야 되나? 뭔가 더 화려하게 꾸며보려고 샀어요. 제가 손톱도 이 손톱에 벽나가지고 네일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되게 초라한 느낌? 그래서 반지라도 껴야겠다 해가지고 샀어요. 이거는... 이거는 내가 산게 아니... 아닌 것 같은데? 알았나? 이거는 서비스로 주신 것 같아요. 검정색 곱창 헤어밴드. 약간 극제사 모로돼 있어가지고 귀엽네요. 이거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집에 비슷한 게. 피무이 주머니에 왔네요. 너무 귀엽다. 이거는 못 버리겠다. 개인 소장. 그리고 이니셜 진주 목걸이 샀어요. 존예. 와 이렇게 생겼거든요. SJ. 제 이름, 수정. 하고, 여기 약간 눈꽃 모양 포인트도 있어요. 하면은 약간 요런 느낌, 여기에 레이어드 해가지고 많이 착용할 것 같아요. 예뻐요. 하, 너무 크다. 엄지손가락에, <웃음> 엄지손가락에도 너무 큰데요? 발가락에 끼는 건가? 뭐지? 프리사이즈였던 것 같은데, 누가 낄까요? 남자용인가? <웃음> 당황스럽네. 괜찮아요. 매우 쌌거든요. 좀 비싼 걸로 다른 데서 다시 사야 될것 같아요. 요거는 귀엽네요. 검지에 꼈는데. 다음은 아, 브랜드에서 아, 아, 보내주신 선물드. 하티형 스킨케어 제품이랑. 그리고 홀리카홀리카에서 색조 제품을 보여주셨네요. 음 살짝 뮤트 계열의 팔레트예요. 헉, 진짜 예쁘다. 립스틱은 하트 모양으로 되어있네요. 귀엽다. 이게 벨벳 틴트예요. 젤리 벨벳 틴트. 음. 이게 뭔가 쿨톤 컬러 같아서 한번 테스트해봤는데 역시 약간 아까 팔레트처럼 살짝 채도가 낮아요. 이렇게 두개 있고요. 오늘 음. 뽑아쓰는 마스크예요. 하루에 한 장씩 매일매일. 세 가지가 있어요. 오늘은 이걸 쓰고 한번 잡볼게요 이거는 귀엽게 위 모양으로 포장이 됐네요. 아 이게 클렌징 밀크? 제가 원래 지금 쓰고 있는 거아이노 올클렌저거든요 요거는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바르는 거예요 약간 이게 좀더 보습 효과가 더 있는 것 같아요 다음 박스는 피모쉐에서 또 이렇게 보내주네요 예쁘게 제가 피모쉐 비비를 예전에 인스타 공구로 싸게 산 적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만큼 자주 쓰진 않는데 제가 안 쓰는 거에 비해 막 쟁여놔가지고 아직도 새 거가 있어요 집에 제가 썼던 비비 중에는 피부표현 제일 예뻤던 것 같아요 이건 하이드로 써네센스 나머지 아누아 거네요 아누아라는 곳에서 스킨팩 화장솜을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이것도 아누아 스킨케어 제품들 어성초 패드랑 어성초 카밍크림 수분크림이랑 앰플 어성초 라인인 것 같아요 이거는 수딩 토너 이것도 아노아에서 보내주신 어성초 판테놀 마스크. 수딩 시트 마스크인데요. 음, 진짜 많더라. 두고두고 잘 쓰겠습니다. 네, 피부를 책임져줄 팩들. 다음은 여기 에어프라이어인데요. 엄마가 선물로 보내주신 거거든요. 집에서 혼자 좀 해먹으라고. 사실 <웃음> 요리를 잘 안하는데 여기 이사를 오면서 자취를 시작하면서 요리를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어요. 우리 집무대밖에또 이렇게 하늘색으로 센스있게 해줬네요 엄마가. 전 사실 에어프라이어 처음 보거든요. 관심이 전혀 없었어서. 어째 쓰는거지? <웃음> 하늘색이 아니라. <웃음> 비닐 스티커였습니다 여러분. 속았네. 그러면 오늘은 이 에어프라이어를 마지막으로 언박싱을 마칠게요. <웃음> 너무 너무 허무하다. 커스텀 awesome, 인정. 음, 어. 속달라거라고 이렇게 센스 있게 가인을해줬네요 가긴 맞나? 프린팅 먹을 때 약간 이런 느낌. 그대의 눈동자의 얼스